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하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태국 정부가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방콕시청이 주말시장으로 유명한 짜뚜짝시장을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오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국 세관이 앞으로는 1500바트 미만의 해외발소포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G유플러스는 태국 최대 이동통신사 AIS와 1,114만 달러 규모의 5G 솔루션 및 콘텐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여행에 목마르신 분들, 태국에 꼭 가실 분들께서 오매불망 기다렸던 소식일 것입니다. 드디어 태국으로 격리 없이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7월부터 태국은 물론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한 푸켓이 자가격리 없이 관광객을 받아들인 것을 확정했습니다. 오늘도 코리나시아 t v 의특식 시작합니다. 작년에 여름휴가 못다녀셔서 아쉬우셨던 분들, 여행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 자신이 태국여행, 그 중에서도 특히 푸켓매니아라고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아름다운 댓글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정부가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3월 26일 태국의 영자언론사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식품의약청은 3월 25일 존슨앤존슨 백신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고 아누틴 찬유락군 태국 보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해당 백신은 태국 정부의 백신 조달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유층과 재태 외국인의 수요를 전망하고 사립병원 등이 사용 허가를 요청한 것입니다. 태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중국의 시노백과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아누틴 장관은 존슨앤존스 백신 승인은 태국이 모든 백신 제조사에 열려있다는 것과 더불어 정부가 국민에게 더 많은 백신 선택권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태국에서는 5,800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회까지 마쳤으며 9만 6천명 이상은 백신을 1회 접종까지 진행되었다고 해당 언론사는 전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태국에서 앞서 승인된 다른 백신들은 2회 접종이 필요한 것과 달리 1회 접종만 하면 됩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존슨앤존슨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태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6,300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신호백으로부터 추가로 500만 회분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방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약 7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절반가량을 대상으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콕시청은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오픈하는 짜뚜짝 주말시장을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오픈해서 업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짜뚜짝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과 정원 등 만여명에게 큰 피해가 있어 방콕시청은 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광고를 지시했었는데요 그 결과 짜뚜짝시장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오후 6시까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월요일은 대청소 및 유지보수를 위해 휴업합니다 또한 짜뚜짝시장에서 판촉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결정하고 선인장축제와 선물가게축제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태국에 도착하는 1,500바트 미 만의 소액 소포에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21일 태국 세관청장 파차라 아따난신과 재무부장관 아콤 뜨원피타야 파이시씨는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은 현재 1,500바트 미만상당의 해외 발 소포의 경우 수입 관세와 7% 세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세관청장과 재무부장관이 현지 언론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태국인들이 수입관세와 7%의 세금부과를 피하기 위해 1500바트 미만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있고 해외에서의 상품 주문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태국의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자국 중소기업을 위하는 방법을 세관에서는 모색 중이라 밝혔습니다. 따라서 세관은 1 5 0 0 바트 미만의 해외우편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며 얼마나 징수할지는 조사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태국으로 작은 선물을 e m s 등으로 보낼 때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다고 하니 태국에 국제택배, 소포 등을 보내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G u p l u 는 태국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사 AIS와 역대 최대인 1114만 달러 규모의 5G 솔루션 및 콘텐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u p l u 5G 서비스를 태국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LG u p l u 가 5G 상용화 2주년을 맞는 올해 XR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확대한 데 이어 최대 규모의 5G 솔루션 콘텐츠 수출 계약을 맺는 등 대한민국의 글로벌 5G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S는 2020년 말 기준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45.6%를 차지하고 있는 태국의 최대 이동통신사로 무려 4,1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태국 최초로 5G 전국 만구축에 77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l g u 플러스는 2019년 차이나텔레콤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홍콩텔레콤, 일본의 KDDI, 대만의 청화텔레콤 등의 5G 콘텐츠를 수출했으며 이번 계약으로 5G 솔루션 콘텐츠 누적 수출 총 2200만부를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태국 AIS에 대한 수출 규모는 5G 콘텐츠 총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5G 콘텐츠만 판매했던 기존의 수출과는 달리 AR, VR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및 서버 플랫폼 구축, AIS 임직원 운영 가이드 교육, 서비스 상향화 테스트 등 서비스 론칭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LG유플러스의 태국 수출 계약은 단순한 대형 규모의 수출이 아닌 해외의 한국형 정보통신 기술과 콘텐츠를 널리 전파시키고 보급하는 데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LG유플러스는 한국 음악 프로그램의 아이돌 공연, 유명 연예인과 1대1 VR 데이트 등자사의 차별화된 5G 콘텐츠가 태국 고객들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S의 기존의 5G 콘텐츠 뿐만이 아니라 국내 방영 중인 인기 콘텐츠도 지속 업데이트에 공급하는 한편 태양의 서커스 등 해외 유명 공영 콘텐츠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AIS가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G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양사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AIS는 LG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의 5G 플레이 VR 앱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해 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최대의 독점 몰입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글로벌 5G 콘텐츠 연합체 XR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초대 의장사를 맡고 있는데요. XR 얼라이언스는 미국의 퀼컴 버라이즌, 유럽의 오렌지, 캐나다의 벨 캐나다, 일본의 KDDI, 중국의 차이나텔레콤, 대만의 청화텔레콤, 실감콘텐츠제작사라는 캐나다의 펠릭스 앤폴 스튜디오, 프랑스의 아틀라스5 등 7개 지역 10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꽉 막혀있던 태국 여행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은 태국의 유명 휴양지 푸켓에 무경리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태국의 영자 언론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뿌라유 찬호차 태국 총리가 주재한 경제상황관리센터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태국 6개주 재개방 관련 3단계 로드맵을 승인했습니다. 6개 주에는 푸켓 끄라비, 팡아, 수라타니, 촌부리, 치앙마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4달부터 6월까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해외입국객은 호텔 또는 기타 지정시절내 격리기간이 기존 14일에서 절반인 7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푸켓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 해외입국객은 7월부터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피팔 라차킷브라칸 관광체육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푸켓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나머지 5개 주에도 적용될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 4분기 올해 10월 또는 12월부터는 끄라비, 팡아, 코사무이, 파타야, 치앙마에서도 격리 없이 여행객을 받아들일 예정인 겁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사상태에 빠진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태국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2분기에는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푸켓을 방문하여 2021년에는 약 650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해 3500바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푸켓 샌드박스로 불리우는 해당 플랜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는 격리는 면제되지만 입국 이후 1주간은 미리 지정된 특정 지역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 푸켓을 벗어나 태국 내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푸켓 모델이 태국 경제상황관리센터의 결정 그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주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와 내각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유타삭 숲바선 태국 관광청장은 4월부터 6월까지 약 10만명의 해외별 관광객이 푸켓을 찾을 것이라며 이후 더 많은 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들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푸켓에 안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백신 접종자 대상 무격리 입국 정책은 지역 주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푸켓 주민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백신 공급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저희가 바로 지난번 방송에서 오늘 7월부터 코사무이가 약간의 격리 과정이 포함된 제한된 개방 플랜인 사무이 원더 아일랜드 모델로 여행객 개방을 개시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사무이의 사무이 원더 아일랜드와는 달리 푸켓은 한발 앞서 아예 격리가 없는 진정한 의미에서 여행이 7월부터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는 7월에 실시될 푸켓 샌드박스 모델의 시행에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코리아시아 t v 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3월의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신축의 한 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4분의 1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네요. 정초에 세우신 계획들 잘 진행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볼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4월이 다가오네요. 예전에 잔인한 4월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번 4월은 행복한 4월이 될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에서 4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태국 방문객들에게 격리기간 단축이 시행되고요. 다가올 7월부터는 푸켓으로 들어가는 백신 접종 완료된 방문객들은 격리가 면제된다고 하니 태국에 갈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오신 분들, 여행업, 항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태국에서 격리를 면제해줄 테니 어서 여행 오세요 한다고 해도 아직 쉽게 해외여행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행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태국에 꼭 다녀오셔야지만 비자 발급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분들께는 비자 발급 문제 또는 이와 같은 과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이와 같은 조치들이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만남, 사랑하는 여인과의 재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까지 계획했지만 아직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결혼 비자를 못 받으신 분들, 국경 폐쇄로 인해 태국의 본인의 집, 자동차, 가재도구 등의 살림사이들을 처분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신 분들 등등 태국에 다녀오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간혹 태국 관련 네이버나 다음 카페 또는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들어가보면 이러한 사연으로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의 글들을 적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태국의 개방조시들이 이러한 분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나시아 t v 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